안녕하세요 보라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에 스킨케어 추천에 이어서 메이크업 제품들을 추천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번 영상은 겟레디식으로 준비하면서 이제 제품들을 좀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어, 사실 이번에 겟레디식으로 준비하게 된 이유가 제가 며칠 전에 비가 되게 많이 온 날이었는데 메이크업을 한지 한 10시간 정도 지났었고 그날 강남역에서 집까지 비가 오는데 한 3시간 정도 걸어서 왔었거든요. 근데 집에 왔는데 피부가 진짜 거의 무너지지 않아가지고 아 이건 보여드려야겠다고 바로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그때 메이크업을 다시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평소에 잘 쓰는 제품들을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날은 원래 그 순정 판테소사이드 마스크 팩을 올려놓고 있었었는데요. 오늘은 딱히 제가 나가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 순정 약산성 시카 토너 패드 이걸 좀 얹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걸로 얼굴을 피부 결을 정리 한 번만 해줍니다. 중요한 날이나 약속 있을 때는 판테소사이드 팩을 올려놓고 평범한 날에는 그냥 요 토너 패드 올려놓고 있어요. 다음에는 스킨푸드 블랙 슈가 퍼펙트 첫 세럼 더 에센셜 이걸로 수분감을 좀 채워줬어요. 원래는 그냥 시카 토너 패드나 스킨푸드 요 블랙 슈가만 해줘도 되는데 그날 피부 상태를 최고로 비슷하게 보여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팩 대신 그 토너 패드로만 솜은 이니스프리 그 청보리 솜수감 그거 사용했습니다. 사실 제가 평소에 화장을 진짜 대충대충 하고 스킨케어도 진짜 대충대충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화장을 하는지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스킨케어 바르는 법은 개코님의 그 강의를 좀 참고해서 발랐고요. 제품은 그냥 제가 사용하던 제품을 사용했어요. 저는 원래 스킨케어 할때 진짜 거의 세수하듯이 막 바르는데 이게 또 바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좀 세미매트 타입의 쿠션을 사용할 거라서 에센스도 수분감을 많이 주는 이 이즈앤트레이 히알루론산 워터 에센스 이 제품 사용해 줄 거예요. 한 번만 이 이즈엔트리 이 제품이 굉장히 고농도 에센스라서 쫀쫀하게 발리고 소량만 발라도 얼굴에 수분감을 주기 좋습니다. 고농도인데 막 끈적거리고 텁텁한 느낌이 없어가지고 여름에도 쓰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뒤에 계시는 분이 제 초점을 뺏어가가지고 살짝쿵 테이프로 가리고 가야겠어. 요 크림은 저번에 추천드렸던 루트리 피토그라운드 카밍 수분크림 이게 산뜻한 크림 타입이어고 여름에 쓰기 굉장히 좋고요 오늘은 제가 모공크림을 사용할 예정이라서 그냥 가볍게 수분감 채워주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모공 크림은 바로 듀이셀 포어텐 크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듀이셀에서이 포어텐 크림이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단순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보내주시면서 제품을 엄청 다양하게 보내주셨거든요. 아직 이 제품을 다 써보진 않았는데 제가 요즘 자주 쓰는 거? 요, 턴온 크림하고 포어탱 크림. 출근할 때 요거 하나 간단하게 바르고 나가는데 엄청 화사해지고 사용감도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요 제품들을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었는데 지인분들이 자기 써봤는데 요거 턴온 크림 좋다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듀이셀 제품 사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듀이셀 제품 되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다시 포어탱 크림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어텐 크림이 모공, 각질, 블랙헤드, 피부결 그리고 약간 수분감 이런 쪽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발랐을 때 끈적이거나 기름진 느낌 하나 없고 은은하게 수분감도 돌고 저녁에 얘를 좀 두툼하게 발라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엄청 피부가 쫀쫀한 그런 느낌이에요 선크림은 오랜만에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쉬 선크림. 옛날에 영상 찍을 때 초반에 되게 많이 썼던 제품이었는데 오랜만에 촉촉한 선크림이 바르고 싶어서 좀 다시 꺼냈어요. 평소에는 화장을 안 하니까 팩터지 같은 좀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을 사용했었는데 오늘은 쿠션을 사용할 거라 이렇게 촉촉한 선크림을 사용해줍니다. 이제 드디어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요 원래 그날은 베이스를 바르지 않았는데 요즘 잘 쓰고 있는 베이스가 있어서 몇개 보여드릴 겸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스프리 미네랄 메이크업 베이스랑 땡큐파머 비 뷰티풀 워터리 메이크업 베이스 그린 이 땡큐파머 제품은 다, 총 원래 5가지 컬러가 있고요 요거는 그린 컬러여가지고 비타민 B5랑 병풀 추출물이 들어있어가지고 붉은기, 홍조가 많으신 분들이 쓰시면 좋아요 자연스럽게 모공하고 요철이 커버가 되면서 발림성이 되게 촉촉해요 자연 유래 성분 저자극 성분이고 음, 마무리 감도 끈적거리는 게 없어서 단독으로 쓰기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붉은기를 가리고 톤을 좀 맞춰주려고 이 그린 컬러를 사용했고요 이니스프리 퍼플도 진짜 잘 썼거든요 이건 좀 노란기 미네랄 베이스여가지고 파운데이션이랑 궁합이 굉장히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비교해보자면 은 이니스프리가 조금 더 촉촉한 편이고요. 땡큐 파머가 유분감도 훨씬 덜 올라와가지고 단독으로 쓸 때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쿠션은 벨르랑코 하이커버 퓨어 쿠션입니다. 이 쿠션이 바로 10시간 지속되고 빗속에서 3시간을 걸어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쿠션인데요. 이 제품은 저도 처음 협찬을 받고 그날 테스트 겸 바르고 나갔던 거였거든요. 지속력 때문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승무원 쿠션이라그래서 촉촉하면서 커버력 좋은 걸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자연 유래 성분이라서 민감성 분들도 약간 자극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다른 쿠션들을 보면 원래 이 쿠션이 내용물을 머금고 오잖아요. 근데 얘는 보시면 은 이렇게 누르는 그대로 올라와요. 이게 모찌 쿠션이라 그래서 수분 증발을 막고 촉하게 유지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 노출도 적어서 굉장히 위생적이라고 합니다. 쿠션도 되게 단단해요. 원래 쿠션을 찍을 때 이렇게 찍어서 여기만 묻잖아요. 찍은 부분을 걸어내주고 그 양옆에 가 부분에 옮겨서 옵션을 담아줍니다. 중앙 부분에 먼저 발라줍니다. 지금처럼 마스크를 끼고 좀 습하다 보니까 얇게 레이어드해서 바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벌써 커버가 돼버리긴 했는데 얘가 굉장히 하이커버 제품이라서 제가 여기 원래 흉터가 있거든요. 엄청 잘 가려지죠. 커버력이 좋은데 매트하다 이게 아니라 속은 촉촉한데 마무리감은 살짝 보송?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컬러는 21호긴 한데요. 사실 막 그렇게 밝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딱제 피부톤? 그래서 오늘 제가 베이스를 바른 이유가 제가 단독으로 발랐을 때는 발다는 느낌은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베이스를 발라주고 이 제품을 한번더 커버했어요. 그날 진짜 습했고 한 3시에 화장을 해서 10시부터 한 3시간을 밖에서 비 맞으면서 걸으면서 집에 왔어요. 걸으니까 땀도 나고 엄청 습해가지고 어차피 집에 올 거니까 마스크 안에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죠. 근데 마스크 벗었는데 진짜 생각보다 피부가 하나도 안 무너지고 코기임 이런 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무 놀라서 바로 그날 피부를 바로 촬영을 했죠. 여름엔 파우더가 필수잖아요. 제가 정말 애정하고 제 영상에 매번 나오는 에뛰드 피지 소 팩트 파우더 타입이랑 팩트 타입 두 개가 있는데 한세네개쓴것 같아요. 유분감을 진짜 싹! 잡아줘서 솔직히 겨울에는 너무 건조해서 못 쓰겠고 여름에 쓰기 좋아요. 안에 퍼프보다는 저는 브러쉬로 발라요. 조금 가볍게 발리고 양 조절이 정말 필수고 저 같은 건성은 살짝만 많이 올려도 화장이 진짜 안 예쁘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덜 건조한 거 찾으시는 분들은 인멜 매치 퍼펙션 실키 루즈 페이스 파우더 파우더 입자가 굉장히 고와서 이름 그대로 정말 실키하고 매끈하게 마무리가 돼요. 유분기는 어느 정도 잘 잡아주는데 피부 광은 또 살려주고 약간 이런 제품이에요. 여러 번 발라줘도 뭉치지 않는 그런 타입입니다. 다음은 브로우 베네피트 프리사이슬리 마이 브로우 펜슬. 제 인생템이에요. 부드럽게 잘 그려지기도 하고 쉐입이 없으신 분들은 얘로 쉐입 잡아서 그리기 되게 좋거든요. 대충대충 쓱쓱 그려도 되게 얇아서 잘 그려지고 뻥 안치고 한 10개 쓴것 같아요. 저는 얘원 플러스 원할때 엄청 쟁여둬요. 스크류 뒤에 있는 것도 단단해서 앞에 블렌딩 해주기도 굉장히 좋아요. 다음은 쉐딩을 먼저 해줄 건데 에뛰드에서 조효진님이 만드신 그림자 쉐딩이에요. 요 위에 두 개는 톤온톤이라고 같은 컬러고요. 이제 음영 컬러만 좀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1호 재창조는 밝은 피부부터 23호까지 그리고 2호 재탄생은 25호 어두운 피부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쉐딩 쓸때막 이렇게 섞어 쓰잖아요. 근데 얘는 섞어 쓸 필요가 없어요. 일정하게 컬러를 맞출 수 있고 더 들어가 보였으면 좋겠다 하 하는 부분에 밑에 걸로 음영을 넣어주면 됩니다. 발색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고 저는 이거 같이 나온 브러쉬가 진짜 최고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인조뭔데 모가 진짜 굉장히 부드럽고 이건 진짜 브러쉬도 한몫했어요. 음영을 강조해서 한다 하면 은 음영 컬러 섞어서 발라주고 아니다 하면 이 톤온톤만 있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양이 진짜 많아요. 아이 메이크업은 사실 여러 개를 좀 돌려 쓰는 편인데 그 중에서 제일 잘 쓰는 걸좀 가져왔어요. 싱글 섀도우는 바비브라운, 엔팅 로즈랑 시멘트. 팔레트는 페리페랑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뮤트로운 우리를 봐 로즈로어. 이거랑 이거,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미니 오브제 선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 바비브라운을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얘네 둘은 활용도가 진짜 좋아요. 이 시멘트는 회기 도는 베이지 컬러인데 눈썹에 파우더 처리나 아니면 한번더 색감을 입혀줄 때 많이 쓰고 있고요. 아니면 애교살이나 쌍꺼풀 연장. 쉐딩으로 쓰기도 좋아요. 발색이 엄청 진한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쿨톤 분들이 쉐딩으로 쓰기 좋은 컬러거든요. 쌍꺼풀 라인을 연장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짠. 요엔팅 로즈 요것도 그냥 아이섀도우 얘 하나만 써줘도 분위기 있어 보이고 블러셔로도 굉장히 잘 써요. 진짜 은은한 로즈빛인데 여리여리해 보이면서도 분위기 있어요. 요 페리페라 뮤트로운 우리를 바 로즈로와 이거는 전체적으로 컬러의 회기가 살짝 돌아요. 그래서 쿨톤 분들이라면 하나씩 쟁여놔도 좋은 그런 팔레트예요. 이두 컬러를 진짜 많이 썼거든요. 얘는 이제 쌍꺼풀 안쪽에 음영을 줄때 많이 썼었고 얘는 아이라인 그리고 블렌딩용으로 오늘은 얘만 살짝 발라주고 얘는 좀 이따 아이라인 바르고 그려줄게요. 이 컬러는 아까 그 로즈랑도 은은하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애교살이랑 눈두덩에 조금 펄을 발라줄 건데 웨뛰드 미니 오브 제를 발라줄 거예요. 이건 이글립스 작업 팔레트고 얘가 미니 오브제인데요만큼 사이즈가 많이 차이가 나요. 사이즈가 많이 작아서 여행 갈 때나 이제 파우치에 간단하게 들고 다니기 좋더라고요. 컬러감 있는 건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이 굉장히 좋고요. 얘는 말린 장미, 얘는 피치, 얘는 브라운. 털 구성만 네 가지가 있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요게 있습니다. 털감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애교살하고 눈두덩에 발라줄 거예요. 요거를좀 발라볼게요. 펄감이 진짜 미쳤어요. 그리고 막가루날림이 심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눈 위에 되게 싹잘 올라가요. 근데 이런 펄들이 입자가 되게 자글자글해서 베이스로 써도 예쁘더라고요. 아이라인은 이니스프리 파워프루프 브러쉬 라이너. 이 제품도 한네통 정도 쓴것 같고요. 저는 이 끝에 눈물도 되게 잘 맺히고 유분감도 많이 올라와서 이 끝이 진짜 잘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안 지워진다는 애들 다 많이 써봤는데도 잘 번지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얘가 저는 제일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모가 부드러워서 되게 섬세하게 그려지고 클린 포뮬러라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비 왔던 날도 이 아이라이너 썼었는데 잘안 지워졌더라고요. 얘가 따로 손으로 건드리지 않으면 은 먼저 지워지거나 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세일할 때 사면 진짜 한 5천원? 그쯤에 살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컬러를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그냥 이렇게 막 발라줘요. 아이라인의 지속력도 높아지고 음영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렌즈! 오늘은 좀 렌즈를 껴주려고 합니다. 렌즈는 하퍼 크리스틴 렌즈요. 시크릿티브 크리스틴 제가 원래 이제 라식을 해서 렌즈를 끼면 안되기도 하고 렌즈를 끼면 안보여요 공간이 생긴다, 생긴다 그럴까요? 그래서 좀 편한 렌즈가 몇개가 없어요 얘는 진짜 진짜 편해요. 눈도 편하고 딱제 눈에 맞는 그런 굴곡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촬영할 때는 거의 하파 크리스틴 렌즈 많이 끼고요. 여기 렌즈를 제가 예전에 인스타에도 올렸었는데 색상이 굉장히 화려한 것도 많고 약간 혼혈 렌즈? 되게 컬러감도 되게 다양해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서 좋더라고요. 오늘은 브라운. 이거는 빛이 눈에 반사되었을 때 구슬처럼 구현되는 렌즈라고 합니다. 진짜 착용감이 안낀것 같이 편해요.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예요. 근데 제가 원래 눈 색상이 진해가지고 많이 차이가 안 보일 순 있어요. 컬러도 없어요. 마스카라는 예전에 제가 마스카라 추천 영상에 올렸던 애들을 주로 쓰고 있어요. 마스카라는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문샷 래쉬 인피니트 써줄 거예요. 제가 속눈썹 펌을 했더니 거의 풀어질 때쯤 뷰러를 하고 마스카라를 하면 은 굉장히 뭉치고 안 예쁘게 발리더라고요. 근데 이 문샷 거가 제일 깔끔하고 자연스럽게 발려서 요즘은 문샷 아니면 은홀리카올리카거 많이 써요. 제일 예쁘고 깔끔하게 발리는 타입이에요. 블러셔는 미샤 코튼 블러셔입니다. 가격도 진짜 저렴한데 1 플러스 1 되게 많이 하거든요 미샤에서 그때 컨투어 랑 이제 블러셔를 되게 여러 개 많이 샀었어요.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잘 쓰는 컬러 세 가지고요. 빈티지 로브, 발레 슈즈, 라벤더 퍼퓸. 베이스로 깔아주고 빈티지 로브로 살짝 포인트를 줄 거예요. 하일 정도로 썼고요. 발색력도 좋고 색상도 굉장히 예뻐 가지고 자주 사용합니다. 얘는 색감이 되게 진한 편이라 진짜 살짝만 찍어서 거울로 봤을 때는 많이 막 빨갛진 않은데 이게 영상 속에선 되게 진하게 나오더라고요. 되게 빨갛게 나오는 것 같네요, 카메라 속에는. 립은 요즘은 요거 에뛰드 피싱 틴트랑 헤라 센슈얼 프레쉬 누드 틴트. 요두 가지를 많이 쓰고요. 출근할 때는 거의 픽싱 틴트 많이 써요. 얘가 밥 먹고 이 닦고 와도 안 지워질 정도로 진짜 지속력이 좋아요. 저는 밥 먹을 때 입술도 굉장히 많이 닦고 하는데도 지속력이 진짜 짱이고 이게 한번 픽싱이 되고 나면 마스크에도 잘안묻고 막 발라도 되게 깨끗하게 발리거든요? 원래 이런 픽싱틴트나 매트 타입 틴트는 바르면 각질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한번 바르고 음팡팡 이렇게 해도 각질이 안 올라와요 바를 때는 조금 촉촉한 타입이고 바르고 나면 은딱 픽싱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우선 5호 미드나잇모브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이 헤라는 좀 청초하고 맑은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쓰는데 촉촉한 타입이고 그런 글로시함이 유지되는데 컬러가 이런 느낌이에요. 요 컬러가 제일 무난하고 자연스러운 컬러여가지고 샀습니다. 근데 오늘 메이크업에는 지금 헤라께 좀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좀 수정을 해볼게요. 투명 메이크업에도 잘 어울리고 입술이 끈적거리고 불편한 게 없어가지고 아주 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 완성이 됐어요. 우선 저는 조금 마저 정리를 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겟레디를 하면서 제가 좋아하고 잘 쓰는 제품들을 추천해봤고요. 이제 메이크업 제품들을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제품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